안녕하세요. 12월 19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저희 그 가요 대축제 레드 카펫이 있었던 날입니다. 어, 되게 요즘에 그 어떻게 보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 마스크를 쓰고 뭔가 한 팀씩 한 팀씩 이제 선배님들 가지고 이렇게 한명한 한 명씩 어, 포토 그 레드카펫을 한,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레드카펫서 이번에 두 번째여서 사실 많이 아직 떨리고 음 뭔가 어색한 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다 긴장했지만 어다 열심히 그래도 최선을 다해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제 어제 어, 어 이게 언제 공개될지 모르겠지만 텐번스 어, 릴레이댄스도 찍고 어... 어... 뭐였지? 어, 어 그... 그... 엠카운트 다운 어, 사전 녹화도 하고 엠카운트 다운 무대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틀 동안 바쁜 하루를 보냈는데요 어, 사실 이영상이 언제 공개될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제 데뷔 활동은 끝나고 나서 공개가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이 영상을 나중에 보게 된다면 저는 저희 n 나이 e 는 이제 보더데온 앨범으로 첫 데뷔 활동을 한 거에 대해서 조금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일단 저희가 어. 약간 심.. 감.. 심.. 심정 감정은 약간 첫 데뷔.. 첫 앨범이고 첫 데뷔 활동이어서 되게 뭔가 모든 게다 새롭고 조금 뭔가 무대도 아직 긴장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래도 음 그래도 많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어 개인적으로 많이 이렇게 아쉬운 부분은 당연히 많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부족한 부분이 확실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점점 어떻게 보면 고쳐나가면서 더더욱 이제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줄수보여 드릴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제 다음 앨범 때는 이번 앨범 때 아쉬웠던 점을 최대한 고쳐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계속 계속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n i f 이 되려고 합니다 음... 만약에 이 영상을 나중에 보게 된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음... 어쨌든 이제 다음 앨범을 준비하고 있겠죠? 그러면은 다음 앨범도 정말 일본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더욱 성장한 모습을 꼭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음... 정말 엔진분들의 많은 응원과 사랑을 어, 잊지 않고 더욱 성장하는 제이크가 됐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그러면 은 오늘 영상 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